안돼안 <웃음> 아.. 다시 할게요 시작! 최이님 에이 뭘려 뭉치지 않고서는 여기 조이너스 코리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.. 무뚝게 없어 <웃음> 자 그럼 우리 회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네. 일단 저희 네임이 친절한 조구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친절하게.. 하는 게 좋은 걸까요? 그 뭔가 저는 안에 우리의 찐이용하고 보여줬으면 너무 좋겠는 거죠. 네.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요, 여러분. <웃음> 조코 씨는 프레스카 미믹. 어떻게든 서로 떠와서 빨리 끝내고 회의하러 가자 아 맞다! 나 오늘 인스타 카드뉴스 업로드하는 날인데? 와 많이 끝내줘니까 진짜 볼도 한다 갑자기 이게한다 그래, 1분에 8개씩 올리면 되지 응. 쌉가는 할수 있다! <웃음> 아,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